지난 7일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3일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납니다. 지난 7일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부평구는 국비를 포함한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향후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5대 목표와 16개 사업을 통해 부평만의 문화정체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표사업으로는 도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민주도활동,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문화도시시민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태계가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부평공유원탁회의 등을 추진하고 지역의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해 부평만이 가진 과거 장소를 현재하기 위해 에스컴시티 프로젝트,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등을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특히 구는 부평구의 대표 도시재생사업인 부평11번가,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등과 함께 도시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우리 지역을 아이들의 삶의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13일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십정동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 기반을 바탕으로 2020년 관내 전 지역을 교육혁신지구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총 8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마을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90명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부평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활동과 영향강화및 마을교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마을교육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단위협력체계 기반을 닦아나가 참여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흡설로 발이 묶여버린 주민들을 위해 산곡 3동 통장자율회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빙판길 안전사고를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 13일 부평 서무직의 봉사회가 마스크 천장과 백미 100kg을 삼산 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품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을 잇는 굴포 하늘길의 미끄림이 완성됐습니다.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부평구의 미래발전 제안을 위한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다양한 분야별 총 13명의 주민위원이 활동합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통조건은 소상공인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며 1인 1사업체와 대표자 1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검색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부평뉴스도 활기찬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신축년은 흰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소가 가진 우직하고 성실함, 그리고 인내로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한 일들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2021년은 흰소의 기운으로 보다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부평구도 2021년에는 더욱더 부평구에 유익하고 행복한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